여름철에 꼭 필요한 것들만 집약이 되어 있는 세계 최초 벌레 퇴치 서큘레이터에요 어 블루필에서 제작을 한건데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와 이제 7,8월 되니까 더워요 이제 여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일 힘든 계절이기도 하죠 날씨도 덥고 벌레도 많고 불멍을 하기에도 힘든 어 하지만 야외가 좋고 하니까 캠핑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름철 캠핑에 꼭 필요한 게 캠퍼들에게 바로 서큘 선풍기죠 예전처럼 그렇게 큰 선풍기 갖고 다니시지 않으니까 요새는 그렇게 캠핑용 핸드 선풍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그냥 선풍기가 아니에요 여름철에 꼭 필요한 것들만 집약이 되어 있는 세계 최초 벌레퇴치 서큘레이터예요. 어 블루필에서 제작을 한 건데 어, 모양도 음, 빈티지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캠포네시에서 기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요 블루핀이랑 아 블루필이랑 작년에 협업을 해서 어, 저희 카라반에다 들어가 있는 요, 요 미니 선풍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어, 사용하셨, 사용했던 디자인인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돼서 요 삼각대가 되어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블루필에서 출시를 했어요. 일단 이렇게 본체가, 어, 들어가 있고, 얘를 받침, 를 이용을 할수 있는 요 삼각개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하단부에 이렇게 볼트 너트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돌려만 주시면 이렇게 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 60도 각도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상하 조절을 하면서 선풍기 바람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 안에는 이런식으로 케이스 그 다음에 C타입 충전기가 되어 있고요 충전은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 부분에 C 타입을 꽂을 수가 있고, 배터리 양이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만짜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42시간까지 한번 충전하시면은, 어뭐 2박 3일, 3박 4일 정도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크루카 핸드 LED 선풍기에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요 상단에 보시면은 버튼이 하나 둘 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버튼을 누르면 선풍기 풍향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조절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머 풍향을 신 다음에 타이머로 조절을 해서 취침 하실 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다른 선풍기랑은 다른게 바로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자자 이런식으로 초음파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벌레를 퇴치하고 아니 선풍기와 조명을 켜놓고 있으면 이쪽으로 아무래도 벌레가 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을 켜놓고 나면 벌레가 이 주위에 몰려들 수 있는데 요 뒤에 보시면 여기 초음파 버튼을 누르고 나면은 이 주변으로 음, 벌레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벌레도 퇴치하고 시원하게 캠핑도 할수 있고 음, 조명까지 선풍기 조명 한꺼번에 다쓸수 있는데 이렇게 조명을 켜실 경우에는 삼각대를 쓰시기보다는 요거를 빼고 요 탑은 요 상단에 이렇게 걸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밑으로 내리면서 어팬 역할을 하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염날개가 빅사이즈에요 기존에 있던 이런 미니 선풍기 보다는 한 2cm 정도가 크기 때문에 어 바람도 더 시원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구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 이런 등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 전구색도 세 가지 밝기로 이용하실 을수 있고 이렇게 형광등 불빛도 세 가지 모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선풍기를 1단 2단 3단, 4단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요 부분도 타이머를 이용하셔서 취침 모드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이 하나 켜져 있죠 그러면 벌레 퇴치 초음파를 발생해서 어 주변에 벌레가 오지 못하게끔 음 벌레도 퇴치하고 또 요걸 한번 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도 감성적인 LED 조명도 함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은 등도 해결이 되죠. 그다음에 미니 선풍기 서큘 이게 여름뿐만 아니라 이제 서큘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텐트 안에서 난로 켜고 계실 때도 위에 뭐 타프나 텐트 위쪽에 상단에 걸어서 뜨거운 공기를 내리면서 순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 자체가 이 오엽이 기존 미니, 미니 핸드 선풍기보다는한 2cm가 더 커진 빅 사이즈 오엽 날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터리도 대용량 배터리이기 때문에 42시간이나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이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다 보니까 요번에 세스 20, 2022에서 혁신상도 수상하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펀드에서도 24억이나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백화점, 할인점, 뭐 대형 마트 같은 데서도 모두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호주, 두바이, 홍콩 이렇게 여러 어, 선진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어,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블루핀 제품은 이 어, 요 제품 요, 요 새로 나온 크루카까지 캠핑장에서 사용하고 을 있는데 어, 요즘 여름철 더운 여름에 뭐 벌레도 쫓고 조명도 쓰실 수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 쓰시고 나면 이렇게 전용 파우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있어요 짠.